네, 안녕하십니까. 팬배입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. 자, 어, 일단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. 네, 그래서 일단 지식으로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 싶고, 어,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,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또첫 어플라이 쇼피스 준비한 만큼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